네 무료 폰트는 항상 나눔 글꼴 패키지에서 나눔 스퀘어를 제일 권장을 하고 나눔 스퀘어 안에서도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그리고 레귤러, 익스트라 볼드, 볼드 이렇게 다섯 개의 폰트의 굵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라이트가 제일 좋아요. 얇은 글씨로 해가지고 설명 글씨 쓰거나 할 때는 라이트체가 제일 좋고 조금 그 제목 글씨 쓰거나 할 때는 익스트라 볼드라고 하는 제일 굵은 글씨체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다른 민족체에는 또 한나체, 주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글씨는 굉장히 글씨가 굵어요. 그래서 음 요즘 들어 얘기하는 그 SNS에서 제일 많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어그로 끝나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람 애들을 이렇게 끌어 모은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폰트로 해가지고. 그좀 젊은 감성을 좀 주고 싶으시다면 이 배달의민족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을 드리고요 필기체를 쓰고 싶다면 더페이스샵에서 나오는 폰트 중에서 립잉크 리퀴드 라는 폰트가 있어요 그냥 더페이스샵체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티몬의 몬소리체라고도 있어요 티몬 들어가면 메인에 되어 있는 다 폰트 있죠 그게 다 티몬에 있는 몬소리체예요 무료 폰트 더 써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사진 찍으세요. <웃음> 네. 스티머니 원스채도 있고, 뭐 롯데마트채 등등등 굉장히 폰트들도 많은데 서울서채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남산채랑 한강채가 있거든요. 서울 남산채, 서울 한강채 이두 개에는 영문이 더 예뻐요. 요런 폰트들 괜찮고 그 외에 상업적 용도 무료 서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나오실 거예요. 상업적 용도로 무료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폰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폰트는 사용을 최종으로 한 사람이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폰트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작권 위반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썼던 폰트를 어디선가는 구해가지고, 유료 폰트인데 구해가지고 쓰셨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작권 위반자예요. 여러분들은 유료를 사서 쓴게 아니라 우연히 받아서 썼다면 그거는 저작권 위반자. 그래서 최종으로 편집한 자가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에이전시나 프리랜서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디자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폰트 중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폰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은어 신고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방법은 어 우리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프리랜서가 만들어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던가 그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저작권 위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시면 무료 폰트로도 충분히 이미지들은 이쁘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 폰트들 이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웃음> 네 좋습니다. 자 화면에다 이제 클릭 한번더 하셔가지고 글씨 쓰실 건데 글씨 폰트 나눔 고딕 있으시면 나눔 고딕으로 사용해 주시고 글씨 크기, 위쪽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는 24로 하겠습니다. 24, 그리고 글씨 색상은요. 535353이라는 진한 회색으로 줄게요. 535353. 네, 글씨 설정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3만원 뭐라 고 그러지? 아, 스토어찜 쿠폰이라고 써줄게요. 스토어찜 쿠폰 네, 나눔 고디 레귤러, 24 가운데 종료를 해줬고 글씨 색깔 535353입니다. 1 2 535353다 쓰셨으면 또 가운데 클릭 한번 하셔서 천원이라고 쓸게요. 천원 글씨 쓰시고 글씨 굵게 하실 수 있으면 나눔고디 옆쪽에 레귤러를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볼드와 익스트라 볼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익스트라 볼드 클릭하시고 글씨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63 주실게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 000000 000 주실게요.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갈 건데요. 글씨 색상 고르는 거 옆쪽에 보시면 노트 모양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얘를 클릭하시면 은 글씨의 자관을 조정할 수 있는 게 4개의 칸이, 6개의 칸이 나오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VA에서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글씨 자간을 마이너스 한 오십까지 줄여볼게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이 스토어쯤 쿠폰을 이동 툴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복제를 할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하시죠 요거는